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사랑 해요, 여러분. 자, 오늘 소개 해드릴 여소 는, 이 검은색 프레임 이 죠？43mm, 43mm 이고 뭐, 8bb 에다가 에 들어가고 135mm 짜리 고요. 배터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형이죠 음, 원래 20인치도 생산을 했는데 20인치가 더 이상 나오질 않네요 제일 먼저 이 황금 헤드셋을 조립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버니어스 캘리퍼스로 측정을 합니다 이면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43.4mm 나왔습니다 보이나? 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서대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헤드셋을 조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이망치를이용한 방법과 자 보시는 것처럼 압착이 잘 됐습니다 아이크라운레이스 보시죠 크라운레이스를 여기 튜브에 끼워줍니다 베어링 이 하나를 이컵 안에 끼워줍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크라운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생각에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점을 타격을 하시면 리베이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복수 복수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어차피 삐뚤어지지 않게 잘 봐주시면서 골고루 해바래가 잘 들어갔죠? 황금 스템입니다 블랙하고 먼저 조합이죠? 그냥 스템만 끼니까 잘 길이가 모자르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좀끼워주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이렇게 끼워서 쌓아줍니다 예딱 맞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칠색 캡을 조립을 합니다 이해바라의 역할이 샥이 안 빠지도록 딱 압축시켜주는게 압축 네 그래서 바팡에 필요한 물건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품이 왔고요 조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뭐 돌아가는지 일단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플러트 커넥터를 네, 끼웁니다 플러트 단자 끼웠고요 네 계기판 끼울게요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이불꽃이 살짝 튈수 있어요 놀려지 마세요 안티네? 됐죠? 이렇게 네. 네, 해드립니다. 자 됐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켜졌습니다 자 게이파이트로 왔고요 예 모터 이상없이 잘 돌아갑니다 네. 자 일단 모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요 자 이제 모터를 끼울게요 됐 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켓 섞웁니다됐습니다눌려 드려요. 그다음에 이 락링을 웁니다 동봉된 렌치를 줬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것도 좋지만 좀 불편해서 일단은 이걸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e n o u g 두번째 됐습니다 자, 드라이브 사이드 라이트 자, 드라이브 사이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랩프트가 있어요 그렇죠? 넌 드라이브 사이드 랩프트를 사용합니다 택싱볼투를 사용합니다 편하게 조여줍니다 됐고요 네 이게 일반 순정 체인딩입니다 무쇠로 되어 있어요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 플라스틱 아우터 커버가 너무 잘 깨져요 그래서 별로 <웃음> 사용빈도는 알루미늄으로서는 좀 가볍죠? 가볍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체닝이, 체인 이탈 방지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또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네? 잠깐만요. 아, 닫네요. 티수는 27.5cm라 그냥 4 5 t 했습니다. 큰 이빨은 아니에요. 예전에 사용하던 미니볼에 써서 52t인가 54t인가 그랬습니다. 엄청 크죠? 작은 겁니다. 아, 코팅지를 벗기겠습니다. 음. 됐어요. 그럼 크랭크 설치합니다. <웃음>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드런입니다 오늘 포인트 허브 휠 미디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림이 필요하고요. 허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포크, 그 다음에 스포크 런치 그리고 얘는 민돌이라고 그러죠. 예, 휠 트링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싱 툴도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QR도 같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황금 림가 황금 후브를 사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스포크 길이 측정을 할 거예요. 허브 길이를 알아야지 정확한 스포크 길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 ERD, 이 거리도 같이 재볼 겁니다. 길이는 9 m m 입니다 몰래서 이거 그러니까 몰래. <웃음> 자, 전체 길이는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자, 허브의 끝부분하고 이 플레인지라고 하거든요. 플레인지 거리를 측정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고 측정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29mm죠? 29mm, 맞죠? 쉽죠? 반대쪽도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인지 여기 사이 거리. 1 6 m m 그렇죠 위와 화버도 똑같습니다 자, 테이블에 이렇게 볼트 끝을 달려주시고 45mm죠 인정하십니까 또, 이쪽 반대편도 플레인지 사이의 거리 측정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봐야 되나요? 32mm. 드롭 아웃 사이를 거리를 측정합니다. 136이죠? 그냥 100, 표준대로 135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mm 오차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필트링에 필요한 길이 측정이 끝났습니다. 이펙시티브 림디미터 E.R.D. 자이 두께를 재야 되는데요. 니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고요. 니플을요. 그 다음에 끼워보고요. 빼줍니다. 니플을. 있습니다4 5기이 되겠죠 예, 4.5일이 맞아요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네. 이용해서 2 5 0 맞아요 나중에 확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스포크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이 안쪽부터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하나 끼웠죠? 한칸 단위로 띄엄띄엄 끼워놨습니다. 한 개씩 합니다. 밸브 구멍하고 제일 가까운 스포크에 만들게 끼워놨습니다. 끼워놨고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를 살짝 조여줍니다. 됐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이 끼워줍니다. 또세칸 끼워서 네, 또 하나, 둘, 셋짠 됐어 하나, 둘, 셋 자, 네칸째 허브모터도 똑같아요 조립 방법은 자, 얼추 춤 자리를 잡았죠? 네, 튜브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는 구멍에 끼워줍니다. 안쪽부터 코바늘 끼웠으니까 바로 이 옆자리에 끼워줍니다. 그렇죠? 자, 자됐습니다 자, 이 왼쪽으로 끼우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이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한칸띄우고 왼쪽. 됐습니다. 손 돌려서. 끼우고. 1, 2, 3, 4, 5, 6, 7, 8, 9. 자, 구독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음은 100만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됐습니다. 1, 2, 3, 4, 5, 6, 7, 8, 9. 됐습니다. 자, 됐죠? 자, 1단계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튜브가 자 여기에 밸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밸브가 걸리겠죠 이 스포크에 그러니까 밸브가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허브를 이쪽으로 돌려 비틀어줍니다 이게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크로스 개수가 결정이 돼요 일단 3스포크로 주을 했기 때문에 3스포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돼요. 비틀렸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조립을 합니다. 자, 이번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고요 들어왔고, 적당히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크를 휘어줘 그렇죠? 휘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이 마지막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크로스를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서, 크로스 X 되게, 설치해줍니다. 옆은 스포크를 이렇 하나 준비를 해둬요. 그다에 살짝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끼워주시고, 아주 살짝만 끼우면 됩니다. 빠주락 말락. 해주시고요. 자, 가장 이쪽 끝쪽 있죠? 끝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죠? 돌려서 띄면 된다 3,4,5,6,7,8,9 됐죠? 아홉 번자 됐습니다 자보시면 이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쪽 이렇게 패턴이 나오세요 자 그래서 한쪽면부터 계속 들이고 해나갈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입니다 위로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고. 네. 예, 그래서 반쪽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반쪽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면 됩니다. 빈 칸을 끼워주면 돼요, 꺾어서. 마지막은 쉽습니다. 자, 휠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장량만 올려주면 되겠죠? 15mm 클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사용합니다. 잘 끼워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니플이 있는데요, 나사선이 있어요. 지금 나사선에서 1mm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1mm 정도만 남기고 다 조여줄 거예요. 니플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주세요. 1mm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놓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 림테이프로 한 바퀴 기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씩 계속 돌립니다. 자, 일단 장애 체크를 좀 하고요. 예, 막 지나치게 헐렁하다 싶은 건 없네요. 자, 됐습니다. 자, 스피리 이쪽으로 쏠려 있죠? 스포크 이쪽을 조여서 당겨 줘야 돼요, 이쪽으로. 논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트를 조이면 이미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밸런스로 링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제부반 바퀴씩 조... <웃음> 기본적으로 장력을 올려서 조립을 합니다. 강력을 올려도 안 되면은 반대쪽을 좀 풀어줘 보는 거요. 예자 완벽하진 않지만 대강은 맞췄고요. 일부러 완벽히 센터를 안 맞췄어요. 왜 상하 장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위 아래 단차입니다. 위 아래로 이제 펄럭이는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줍니다림 상하 정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리미 허브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리미 허브 바깥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가 소리가 나죠? 이 부분이 스포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조여서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쪽 두 개를 조이면은 이쪽으로 림이 당겨집니다. 네, 됐습니다. 사과 단찬 잡았고요. 이제 다시 좌우입니다. 닿는 부분을 제거해야겠죠? 먼저 QR을 분리합니다 자 여기 디싱풀이고요 자 여기 이리로 분리를 해서 트링이 잘잘됐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끼워주고 끼웠죠? 끼웠고 자 보시면은 여기 단차가 없죠? 단차가 없게 됐습니다 자반대쪽에 올려 볼게요 단차가 없네? <웃음> 이럴수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쪽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차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 반대로 이렇게 뒤집을게요 단차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있네 있죠 자, 단차가 보시면은 여기가 1mm 정도 떠있죠 아, 2mm 정도 떠있습니다 2mm 떠있으면은 이쪽으로 1mm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2mm가 떠있어요 이렇게 1mm만 이쪽으로 보내죠 자, 1mm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1mm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쪽을 살짝 돌려줍니다 여기가 1mm가 됐죠? 여기 살짝 가늘랑 말랑하게 이쪽 니플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제. 반바퀴씩 돌립니다. 네, 상하좌우 다 오차범위 아, 아닙니다 닦거나 소리나는 부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장력을 올려줄게요 다른 자전거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보니까 뭐 장력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반 바퀴씩이에요 반 바퀴씩 조여준다 한씩 감사합니다 휠 트레이 끝났어요 퍼펙트합니다 뭐 소리 안 나죠 자상하 위아래는 잡았고 좌우들 소리 안 납니다 디싱도 완벽해야 디싱도 한번 대봅 디싱 단차 없고요 반대편에도 디싱 키트를 대봅니다 빠지거나 하지 않죠 단차 없습니다 좌우도 맞았어요 센터도디싱도 완벽합니다 네 이상 워드도이었습니다자 림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래야지 홀로 타이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펑크가 나지 않아요 자, 튜브 밸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림테이프 위치를 잘 조정합니다 자, 타이어는 회전 방향에 맞춰서 한쪽비드만 먼저 끼웁니다. 면되겠 됐습니다. 이죠 자, 여기 튜브가 있고요. 바람을 10%만 채워 놓겠습니다. 바람을 밸브부터껴넣습니다 됐어요 자밸브가튀어나왔고요 주걱을 이용해서 이게 밸브가 끝까지 나와야 돼요 됐습니다 밸브가 끝까지 나왔죠 이게밸브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조립이 끝났습니다 쪼! <웃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실패도 좀 해야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해보면 감이 옵니다 우리 건버스터에쓸 겁니다 그래서 밸브홀이 있습니다 밸브홀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띄워주고요 자 한칸 띄워서 띄우고 또한칸 띄어서 띄우고 띄우고 또한칸 띄어서 띄우고 또한칸 띄어서 띄웁니다 이렇게 자또한칸 띄어서 띄우고 한 칸을 띄어서 띄웁니다 띄었죠 다음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칸째 이렇 뽑아줘요. 그렇죠? 이렇 감아주시고, 또, 하나, 둘, 셋 칸째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또 다음, 하나, 둘, 셋, 네 칸. 끼워줍니다 자또 하나 둘셋네칸째 끼워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하나 둘셋 자, 하나, 둘, 셋, 네 칸째 껴주고요. 자, 또 하나, 둘, 셋, 네 칸째 껴준다. 또, 자, 하나, 둘, 셋, 네 칸째 껴준다.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기본이 됐어요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이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쪽 면에 있는 구멍이 이쪽에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이쪽에 또 끼워줬습니다 자 이쪽에 있죠? 넣었을 때 바로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끼워주고요 한 칸씩 구멍을 띄어 놓습니다 네, 패턴 일이 끝났고요 자 이제 이걸 돌려야 되는데요 나 이걸 비틀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시, 이쪽 방향으로 비틀었어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거 튜브 키울 때 밸브가 닿지 않겠죠? 만약에 이걸 반대로 비틀었다 반대로 비틀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튜브 밸브가 스포크에 닿겠죠? 밸브 구멍에 잘 보세요 그렇죠 그럼 바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끼우시고. 넣고. 하시고 원투 이렇게 꺾어서 원투 여기 크로스 되게 이두 개는 아래로 지나갔지만 이한 개는 바깥으로 지나가는 거야. 크로스는 그게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스포크에 끼워줍니다. 이쪽이요. 네. 자 이렇게 스포크를 하나 더 준비를 합니다. 스포크 를 하나 더 준비하시고요. 자 이곳에 이렇게 끼워줘요. 살짝만. 됐죠? 자 이것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서 끼웠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 물었어요. 여기 예,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X 자가 되게 크로스가 겹쳐지게.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조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 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려요. 전체 다 이상 없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조이기만 하면 돼요. 전체로 장려워줘서 스포크는 좀 여유있게 사주세요. 부러졌을때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주세요. 1mm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프를 조여놓습니다. 씌웁이다 드릴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드라이브 사이드의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이미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워 밸런스로 림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좌우 정렬부터 1mm 정도 오차범위로 잡아주세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닿죠? 자 이게 아래쪽에서 닿고 있습니다. 이쪽 좌우는 닿지 않아요? 자 좌우 정렬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하 정렬을 잡습니다. 림 상하 정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맞았으면 좌우 한번더 잡아줘요 정밀하게 여기서 좀더 닿네 음. 됐어요? 체크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휠 빌딩이 후렴끝났습니다 휠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뺐고요 네이 27.5사이드 림테이프입니다 자 림테이프가 잘 설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채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앞휠이 안성됐습니다. 미스터들 생각할 겁니다. 합니다. 자 네거티브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여 불꽃이 살짝 튈수 있어요 놀려지 마세요 안티네 됐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됐죠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켜졌습니다 자 회의파이트로 왔고요 5단 4단 3단 2단 1단 잘 이식합니다 자석도 해볼까요? 자, 자석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들어가네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요. 타격을 하겠습니다. <웃음> 아 왔죠 안내요. 밥항용 페이스입니다. 모터 뭐, 여기 닫아서 예. 여기 간격이 생기죠? 여기 간격. 됐습니다. 네, 브라켓을 끼웁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랩트를 사용합니다 뱅컴.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평라인이 나와야 돼요 으로 넣어야겠어요. 스로 썸 스로 트레입니다. 다시 브레이크 를 빼고. 자, 최근에 나온 스위치인데요, 라이트와 혼이 있습니다. 음, 이게 좋아 보이네요. 끼워줍니다. 핸드 파킹을 끼워줍니다. 그렇죠? 네 USB 찾주고요 이것도 설치 해줄 거예요 기워줬고요 이 위에도 달아도 좋은데 이 스위치가 안 예쁘잖아요 스위치가 안 예쁘니까 밑으로 달거에요그죠 이것을 이용서 빨해 볼게요 깎아 놨으니 펀치가 되겠죠 자 이걸 분리합니다. 그 선이 짧은 것도 있고 요 오토사이클 타시는 분은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주고요. 그렇죠? 다음 이쪽도 뺐죠. 됐습니다. 뽑았고요 쭉 뽑겠습니다. 오, 예. 됐고요 자, 저기 옮겨 낄게요. 옮겨 끼워주시고. 자, 꼭 눌러주시면서. 됐고요 자 다시 더스트캡을 끼워줍니다와빡빡하네요됐구요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없으면 은 훌륭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렇게 케이블 라인이 고정이 됐어요 적당한 케이블 길이를 잘라줍니다 자, 이 엔드캡을 사용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부분에 끼워주게 됩니다. 됐죠? 자 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됐고 자 여기서 내립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레일러 모델마다 다르지만은 이라인이 곡선이 이렇게 세요. 여기 들어갔을 때자 이런 타입 옛날 구형 방식때 는 이런 허브라인이 나는게 좋습니다. 변속기 케이블, 엔드 케이블 끼워줍니다. 자, 변속 케이블, 이렇 케이블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배럴은 초기화 시켜주시고. 저기 걸어서 볼트에. 됐고요 선을 렇게 당겨서. 네. 좀 늘려줍니다. 늘어났죠? 선이? 헐렁해졌죠 자, 늘어난 것만큼 다시 당길게요. 됐어요. 좋을테니까 드레일러 잡고줍입니다 됐어요. 자 케이블 엔드캡으로 마무리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로직해야지 않아. 끝.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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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설치합다 케이블 타일을 준비하고, 이도센서를 준비하고, 요를준비다 네, 볼트, 빠 a 바이 c 볼트를 끼워줍니다 자석 센서 고정을 할게요 이쯤이 좋겠어요. 고이것하고이에간격이 c 간격 면됩니면 됩니다. 이제케이블타일이 cable 를이블을 끼워줍니다 이블 라이트 케이블인데요 너무 길어요 적당한 선길이 자. 잘랐고요 와이어 스테이퍼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인데요 선이 너무 짧네요 얘는 연장 작업을 해 줘야겠어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주시고니다자 USB 케이블이고요. 내가 선길이 연장하기로 했죠? 자 먼저 이수축튜브를 연장할 케이블에 꼽니다. 꼽고요. 자 색상별로 연결하면 되겠죠? 유튜브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쪽으로 됐죠? 자, 이렇보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 풀어놓 것은 JST 단자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단자들 필요하고요 끊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분 잘라서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단자압착기를 사용해서 압착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클램프 안에 끼워줍니다 일단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두마디가 있잖아요 한마디 두마디가 있죠 이쯤에서 찌부러지게 합니다 볼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 봤어요 당겨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당겨서 안 빠지죠? 됐습니다 단자가 하나 완성됐죠? 자이 4색 선은 이 스위치 선입니다 저 여기 도통 보드 테스트에 두고요 흑색하고 파란색입니다 자, 나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크락션입니다. 자, 이렇게요. 빨간색하고 색하고 통합을 해줄게요. 여기는 놓고 조도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소리> 이거는 따로 배선들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웃음>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말로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자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놨고요 쇼터할수 있으니까 자내가을고 됐어요 연결됐고요 자 라이트 스위치 될 아, 됐고요 자, 프락션 잘 되고요 자, 다음 usb usb 충전이고요 예, usb도 잘 들어오죠 자, usb 전원 꺼졌어요 usb 파워 들어왔어요 네 전장기 배선은 완성됐습니다 자 다시 한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열어줍니다 됐고요 아까 작업했던 핸들은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두 개, 한 칸은 비워두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담아줍니다 담아주고요 이도잘 말아서 자 플러스 쓰니까 훨씬 잘 붙죠? <웃음> 플러스 써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저기 가져갈겁니다 네 이제 다시 가져왔고요 자, 색깔별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충전 기를 이쪽 장점에 넣어주고요 Yeah. Let's go. 되겠죠. 좋습니다. 깨웠고요. 보통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용 전선이거든요. 색은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치 블로가나 녹았네요 네, 여기 방수처리를 해줘야겠죠 이쪽이죠? 채워줍니다 6포트 시킵니다. 이쪽이 플러스네요. 넣고요 넣습니다 와이트 right 온 네. 많이가 나네요 전하면서 충전했는데요. 을아 10암페어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배터리 완전 상태 좋습니다. 우잉 골피 고요자 우리 건버스터. 자 예, 아까 작업한 선이고요. 자 여기를 중간을. 걸려주고요 이쪽도 중간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됐죠? 납이 응. 충분히 흡수가 됐어요 훌륭합니다 예. 자, 이것은 이렇게 급속충전 단자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튜닝이 있습니다 별브캡입니다 <웃음> <자>, 금간지 <웃음> 자, 이것을 끼워줍니다 벨크로 타입이다. T 까지죠? 2cm 정도입니다. 적당히 잘라줍니다. 준비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깎고 조이고, 이렇게 하면은 체인지 안 빠져요. 됐고요. 다음 준비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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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체인 이탈 방치장소 만들었습니다. 이제 2차 전거는 끝났습니다. 아, 훌륭하네.